힘 없이 고개를 떨군 아픈 그대 뒷모습이 고된 그대 하루를 다 느껴지게 아픈 맘 숨기고 그댄 괜찮다 하며 미소 짓죠 상처투성이 마음도 하나 둘씩 쌓일 텐데 답답한 그대의 맘을 더괴로피지마 돼요 소중한 그대여 우는 법을 잊어버려